황금빛 감옥의 창사를 뒤로 보내며 거대한 감옥의 창사를 뚫고 부멍치는 효생크 탈출의 기분은 아니지만 기실 효생크 탈출은 간방의 벽을 허물고 지하수도로 지하 하 탈출했지만 날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 등락 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5초마다 클릭하면서 변동하는 것 보는 것도 오늘로 계산해보니 주식 3년 6개월 하면서 5,500만 원 잃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 계좌에 470만원 남긴 것 전액 매도하고 매도담보대출받아 90% 현금으로 은행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동안 뭐하면서 살아왔는지 제 나이 36살인데 이 정도로 피폐해질 수 있나 눈물이 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컴퓨터 옆에는 맥주 1.6리터가 있습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사람의 욕심과 무능력이 이 정도로 처참하게 할 줄이야. 지금 제 자산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한 2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매도하고 매도담보대출 받고 여기저기 끌어서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마지막 중도금 냈습니다. 앞으로 7개월 후에 잔금만 내면 되는 아파트 이것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앞뒤 안가리고 매도하고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노동을 했으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내가 잃은 돈 5,500만원 그 돈은 벌었을 텐데 그러면 두 배나 잃은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사실 주식하면서 3년 반 동안 예년 이상은 쉬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다시 일할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땀 흘려 일해서 돈을 줄수 있는 곳이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 팔고 나니 내일 아침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새벽에 몇 번을 일어나 다우지수 확인하고 새벽에 깨어나 플러스인지 알고 안심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마이너스 그것도 대폭락인 것인 줄 알고 절망했던 지난주 기억은 정말로 암흑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셨겠지요. 요 3일 반등 보이는 것 보고 잠옷 흥분되고 기대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침체의 늪인데 정말로 제대로 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떠나며 말도 많고 회안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황금을 찾기까지는 인고의 세월과 끊임없는 분할 투자가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포기하고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끝입니다. 돈도 잃고 몸도 잃고 가정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움과 불확실에 몸서리가 치고 편한 잠못 자서 정말 감옥 속에 죄수처럼 지낸 3년 6개월 이제 벗어납니다. 어디든 새로 직장 잡으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주식할 때의 정열이라면 어디 가든 입에 풀칠하지 못할까요? 지금도 이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주식굿바이 나는 이제 해방입니다. 바보 같지만 그래도 해방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올 일 없습니다. 혹여 미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나에게 절망과 눈물과 그리고 무지와 무능과 나의 탐욕의 쓴맛을 알려준 이곳이 제 인생의 커다란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아니라도 몸 건강하고 성실하면 많지는 않아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일터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든안하든 일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